월인펙트 팝팝팝 16만 와 우리누나가 철프닥 26만 디버프를 입히는 거 지금 되게 세지 않나요? 폭스 폭스 폭스가 65만 출타야 미치붙다니까어디게요 따라 팝 앉지 마시고 팝팝와 세다 자 참고로 오늘 우리 멀리누나 맹회입니다 맹회 와뽁뽁뽁와 하이라이트 추가해요 어, 지난번에 천만 원치자고, 100만 원 지사고 여러분 백만 원 나눠주는 기행하죠 이번에도 백만 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고 반갑습니다. 발짝 버튼 우리 발짝 킹이 나와 있는데요. 어 지금 평가들이 이렇습니다. 어, 내가 뽑을지는 모르겠는데 보는 맛이 있다. 재밌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이 잘 갖춰졌을 때 딜이 잘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아 어, 제가 인마가딱 출시뉴스 떴을때 바로 그날 밤 짜놓은 덱들이 있는데 그중에 오늘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무조건 되거든 근데 이제 서브웨어를 제가 조금 더 생각해봤는데 처젤보다 무명 아 왜냐면 요 두명이 종족불명이기 때문에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느냐 들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결투에들어가는데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필로 스킬이 나가... 오 마신 덱이네 필로 스킬이 나가기 전에 디버프 12개를 쌓아야 필로가 스킬 나가면서 15개 되고 두두두두두 두두 터지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어 놀랍게도 임마가 스킬을 쓰면 요패멀누나거 3개 발동되고 약점피해를 때렸는데도 패멀누나거 3개 발동에다가 쉬러 3개가 붙어서 6개를 일궈냅니다 그래서 총 12개가 됐죠 거기서 이거 때려보는게라자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이죠 자스빡스파 스파크 나쁘지 않았죠 굴레가 많이 쌓였는데도 툭바크덕 14만 어 지금 딜러 포지션이 아닙니다 툭만 툭스 툭스 툭스 툭스 가카버츠렇게 되는거라 어? 어 제가 이거 좀 해봤는데 찬드라이니까 죽을수도 있습니다 치면 결만 터지면 어우 차단이 우리 곰젤리한테 들어왔고요 와우 근데 힘들어왔나 아니 풀레를 이제 받은거구나 자 견뎠어요 우리의 쫀득쫀득 말랑말랑 어. 자 그래서 또 이렇게 갑니다 야 이거 끝날 것 같은데 빡빡빡 저 아까 엄청 쌓였고요 아 잠깐만 한 명이 죽어서 필로가아안 죽었어 살아나 잘 됐다 야쏙 북스 북스 북스 어저 오케이 단단하시네 어 그래도 단단하죠 자 이거 선물 있어요 삼성 선물 예 고백 들어갑니다 아 <웃음> 고백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했어 니가 어, 어. 내 고백을 거절했다고? 그러면 죽어줘야겠다 어. 자 들어갈게요 자 야, 우리 치... 장난킹 어, 발장킹 퇴근해도 어떻게 됩니까? 종족 불명객이다 푹슥푹슥푹슥 하고요 자패로나 한번 보여주세요 오랜만에 와 크다 와 1인 18만 나왔어요 1인 18만 그래서 제가 대기 이름을 한번 지어 보자면 발짝불명대 <웃음> 어. 자발짝불명대기 왔다 진짜 좀 컨텐츠 좀 하자 진짜 뭐 죄다 맛신데이 컨텐츠를 할 수가 있나 이게 아 겁나 부담스러워 이제는 무슨 컨텐츠 자, 덱. 덱 하려고 해도 맛신데걸 잡아야 그나마 그림 좀 나와요 퍽! 저 15만 자 들어갑니다 야 빡빡빡 빡쳐버려 줘라 봤나? 어? 이게 뭔 개소리야 신대가 아, 많이 놀랬나? 어? 이게 바로 발짝불명댁이라는 거야. 내가 발짝한다는 게 아니고, 어? 어. 씹어세요, 한 번. 이제 결판을 어? 내자. 필러야. 오, 필러. 세고. 힘들어 와가지고. 어, 살아남아요. 자,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거 선물 준대, 이제한테. 고백한다. 고백 들어간다. 고백 좀 세게 하고 싶은데. 아, 얘 예. 야, 삼고백 들어가. 삼고백. 단조 나 사실 단조를 좋아했어요 어? 왜 이렇게 약하나? 단조 내가 고백할게요 어? 야 단조 내 고백을 받아줘 어이야, 거절당했어요 예또 거절 거절당했습니다 예, 야, 거절당했고 거절당했어요 예. <목소리> 아저피다 찬했다 살리지 마봐 고백 제대로 한번 시절이 박아볼 테니 오케이 좋아요 AI인 것 같고 고백 세게 들어간다 이번에 단조 내 고백을 무시했던 거야? 내 고백을? 파, 파, 파. 고백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나도 화를 낼수 있어요. 각오해! 불스극 오, 뭐, 왜 이렇게 약하나 이거. 어, 뭐고. 자, 우리 누나 보여주세요. 빠크다불스극 불쑥극. 와우! 약간 불명댁 성격인 거야, 불명댁. 발작킹은 기버프를 잘 입혀주는 캐릭터에 들어간다. 그리고 멀리 누나의 기본 능력치 상승을 시켜줬죠. 발자킹이 속력, 체력, 근력, 뭐고? 뭐? <웃음> 왜 나가세요? 아신데인데왜 포기하시지? 속력, 체력, 근력 7개 대제와 함께 서 있을 때는 자기도 그렇고 그들에게 인당 8%씩 증가니까 16% 기본 능력치 16% 증가를 제공했고 지금 무명한테도 멀리누나가 받아왔고 멀리누나가 여기서는 어쩌면 메인딜러지 않나? 아예 필러가 메인딜러구나 필러가 메인 딜러고 필러가 좀 몸이 약하니까 빨리 퇴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멀리 누나가 뭐 사건을 먹고 이거 뭐예요 이거 마신데기 이거 해볼 만 자신감이 왜 없어 마신데기 어또 사람인가 봐 상당히 오래 돌고 있다 이거 자 오케이 이번에는요 359,000 천차이로 간신히 선선을 잡았습니다 자 우리 매뉴얼대로 디버프 6개 12개 15개 야 우리 백도 팍팍팍 16만 와 우리 누나가 철분약 26만 이 버프를 입히는 거 치곤 되게 세지 않나요? 박스 버스, 박스 버스, 박스가 붙자 65점 타야 하이라이트 넣었어요? 야 이게 바로 발작 불명 되긴 어 사람이었다 오 죄송합니다 이거 아 여기서 좀 실례했고 제가 너무 어 아, 근데 아,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연말이 있잖아요 연말이고 있고... 얼티비 진데 왜 포기 왜 이렇게 포기가 빨로 자, 계속해서 들어가는 발짝, 엄마나. 야, 오늘 발짝 버튼도 나왔네. 인마 이거 미친놈이 그 나왔네. 아, 미친 나우미가, 이게 되려나? 한번 해볼게요, 그냥. 매뉴얼대로. 아마 너무 단딸한데 그래도. 파, 파, 파. 와, 와, 멀리 누나가. 철푸닥, 와, 23만에 디버프 12개, 15개 되면서. 빡, 빡, 빡, 빡. 와, 와. 봤나? 지금 다 죽었지? 아싸 죽었고 정말 성물 빠진 것 같은데 성물 빠져서 지금 피가 찬 거고 살아난 거고 우리 형님도 불꽃 때문에 지금 살아난 상태인 거고 올킬 나온 것 같은데 방금도 자 나오미야 매섭제 어? 아 형님 잠깐만요 아 형, 형님. 우리 형님 피 없을 때브로미넌스로어 형님 잠깐만요 말랑말랑 젤리한테 찌르면 어떻게 해? 와우 이걸 견디네 고백 한번 할까? 고백할까? 아니 고백해보자 남자한테 고백을 좀 많이 하네 야 아, 아, 아. 자 버크덕, 자 고백 들어갑니다. 야 나옹이랑 둘이 엮어지는 거 아니야? 널 좋아했어. 와, 이게 안 받아주네. <웃음> 오늘 고백 다이 상처 받아가지고 다다 치워버린다. <웃음> 내고백 아, 너희들이 무시하다니. 래오야제 분노 쌓였다. 너 많이 화났어? 야 고백 좀 해끄르. 어안 때리는. 어, AI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해가 없었거나 AI거나. 자 요거 아 요거 좋아요. 자 디버프를. 아싸코, 아싸코, 삼성 시원! 버크다이게디버잘 쌓인단 말이야, 어? 자, 누나, 버크, 우와! 우와, 우리 누나, 두 명한테 2 3 8 0 0 자, 들어갈게요. 토네이더! 삼성뚝뚝다가 두두두 두두 야. 300 남아서 그렇게 세진 않았지만. 요새가 어때? 어? 불명 발작대. 아, 발작불명대 있나? <웃음> 몰라. 나도 이름, 기워놓고 헷갈린다. 저 따라 하지 마세요. 따라, 따라 하라는 뜻은 아니야. 따라 하면 안 되는 이유. 후급이안 나와요. 그래서 마신덱을 잡고 하지만 마신덱한테 붙어 잡히면 시작부터 아마 몸다 트집을걸. 어디게요? 따라 하지 마시고. 팝팝. 와, 세다. 자, 참고로 오늘 우리 멀리 누나 맹회입니다. 맹회. 팝! 뽁, 뽁, 뽁, 뽁 와! 더, 하이라이트 추가요 <웃음> 생각한 것보다 너무 셌서 깜짝 놀라, 깜짝깜짝 놀라는데? 와, 형님 용암이 막자 우리 형님 퇴근 되시고요 우리 반한테 고백 한번 해보자 고백 한번 성공 한번 가보자 너무 지금 서럽잖아 자,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고백을 완벽히 성공해 볼게요 자 킹과 반이 오늘 1일차 될 수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돌프덕 때려놓고, 자, 고백 한번 받아줘봐봐. 발렌타인! 고백! <웃음> 안 되네, 야, 이거 안 된다. <웃음> 안 되네, 어. 내가 가볍게 처리하고 올게. 이 철병남들. 내 고백을 안 받아줬다고? 반, 실망이야. 나의 각오했어. 힘을 보여줄게. 저 그대 씨. 뭔지 슬프다, 씨.